절대 깰 생각하지 말.. 뭐야 어? 이건? 나.. 나니? 미쳤나봐 베비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래요 뭐 말해 뭐합니까 슈퍼 울트라 초똥 게임 알트 F4 2입니다! 재밌어, 넥스트 패스트로 데모가 현재 플레이 가능한 상태여서 어... 난안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스바라시한 장작군이 저에게 거금을 쥐어주시고 패 해서 <웃음> 바로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보자, 뭐 얼마나 또 좋아졌을지 뭐야? 에? 어? 에? 아유, 감도가 너무 높다. 이런 건 감도가 중요하지. 뭐 인터페이스가 조금 고급스러워진 것 같긴. 같기... 차이가 없잖아. 뭐지? 아니 감도 차이가 없어! 뭐야 이다 꺼져! 닭을 맞춰서 떨굴 수 있어요. 아! 아! 어 뭐야? <웃음> 야, 데드씬 생겼네. 야, 게임 많이 발전했다. 어, 이게 닭은 한번 죽이면은 다시 리스폰이 안 되네. 저기 내네 시체 있다야. 점프. 톡. 좋아.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미친 게임. 쉬프트. 달리기가 있구나. 뭐야 닭들은 좀 저리 가봐요. 오케이. 달리기? 오, 달리는 모습 멋있다. 세 번째 기사. 점프 아, 어, 어! 달려. 살. 대, 쪼이, 깜짝. 와, 됐다. 얘 뭐야? 어, 안 아, 고개. 그, 왜 길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여긴가 여전히 그 시간네요, 아, 아. 여기로 한 번에 점프 안 되나? 이좀 낮아 보이는데 이, 이 고지대에서 그렇지 와 천재 좋아요 뭐야 다개커 사람만해 징그러워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클리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처음으로 스테이지 깨봤어요. 여기 대문서 그런가? 좀 짧네. 할만한데? 아, 그 바로는. 뭐야. 어어 왜, 왜, 3, 2, 1 이래? 이거 뭐 스피드런 찍어요? 스피드런 안 해요. 어? 이거 엘리베이터. 우와! 대단다 이거, 이거, 노,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헉. R키. 어. R키로. 정해제 뭐야. 잘못 본. 거. 피가, 피가 막 새는데요? 어? 지금. 잇! 어? 아! 아! 저 기둥에. 아, 저 돌아가는 기둥에 안착을 해야 되나봐. 미친 게임. 지금. 아! 어? 아! 지금! 핫! 아! 아쩜!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어디가! 아아! 자, 벽에 안 끼게. 조심조심. 점프. 미쳤다, 미쳤어. 어, 좋아. 이 정도면 원도 할 만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 바람? 점프 아응아 진짜 하기 싫어 얘들아 아 이런 게임 왜 시켜 아왜또 되는데 어왜 하다 보니까 또 되는데 이젠 또한 번에 올라오네 그지 같은 게임 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이 빠바바바. 거지같은 부금도다 기억이 나는군 어 뭐야 이거! 대롱대롱 매달려있는거야 지금? 어어! 어, 나 떨어질 뻔했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우씨! 올라왔다 아저 뭐야? 저 무슨 그림이야 저거? 저 먹는건가? 몰라 일단 일단 넘어간다 히든 아이템 따위. 필요하지 않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좋아. 이 기술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흐느적 기술로 살았어.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겨우 5분 했잖아. 아아아아 어? 자, 하나도 재미없어. 아아아아아 딱 30분만 하는 거다. 마침, 오른쪽 위에 기록도 써있네. 딱 30분만 하라고. 점프. 탑 <웃음> <웃음> 밖으로 내동댕이. 아, 처음부터 다시. 야! 얘들아, 나 너무 못하니까 화나지 않아? 진짜 이런 거왜 봐? 점프 다이어트! <웃음> <웃음> <목소리> 아, 아, 아, 아, 조금 짧았어. <웃음>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안 남길 거임 진짜. 허라이게 <웃음> 임 하, 하. 저 어떻게 가? 씨. 저 어떻게 가냐고? 잠에. 충분히 가, 충분히. 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대기대기대기 기다려. 내기, 대기, 내기, 대기, 내 좋아 좋아 기 내기, 내기, 아기 내기, 내기, 아야이개내아아기 내기, 내기, 내기, 내개 내기, 내 진짜 기내이 내기, 진짜 내기, 내기, 내기, 내기, 내기, 내 아니 여기 어떻게 가냐고 오 됐어 됐어 됐됐됐됐자 여기서 침착하게 밟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가서 바로 뛰어서 점프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발판 밟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저 나무 발판 밟는 거 아니.. 저 함정이야? 아.. 나무 발판은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눈물난다.. 나무 발판이 아니라 벽돌을 밟아야 돼아 근데 밟으라고 하면 밟을 수는 있는데.. 아이렇게 씨. 미션 좀 받아달라고? 그냥 현재 스테이지 클리어? 나도 그걸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 진짜 눈딱 감고 이 스테이지만 클리어해보자 내내 내 한계를 시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중, 집중, 집중 달려 야 아니 저기 저, 저그 저기 개구이야그 저기 나무 발판보다 벽돌이 약간 더 높아서 살짝 안 닿던데요 맞아 이게? <놀라> 어? 야, 지금 보니까 나무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네. 나무 발판이 위로 올려주는 거였네. 그죠? 여기 외에는 갈수 있는 곳이 없어. 아니, 피, 피좀 그만 싸세요. 혈료야? <웃음> 아, 어, 야, 왜 그리로? 어? <웃음> 지금. 달려! 야, 야, 아니, 왜 점프가 안 돼! 어? 아,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 게임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는데. <웃음> 야 데드신 <씬> 좀 시원하다. <웃음> 데드신 전방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통쾌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점! 응? 응?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저번처럼 따닥으로 올라가야 돼? 야, 아니 슈퍼 점프는 일종의 버그인데 그걸 응용해서 스티,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된다고? 엄연한 기술입니다만 <웃음> 따닥 아 따닥 따닥 <웃음> 여기 뭐야? 여기 떨어지면 못 올라오나 이 밑에 뭐지? 어, 된거 같아 근데 됐어, 됐어, 침착하게. 야! 드디어! 아... 와... 마침내... 마침내 제가 해냈습니다! 삼탄 구경만 하고 가죠 절대 깰 생각하지 말... 어? 뭐야 이건? 나... 아니 미쳤나봐 베비 여기에서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 이... 왜 이게 올라가지지? 어 잠깐만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야, 그 이거, 이거, 이거 겁나흔 들려. 여기 있다. 자, 한 번만 도전할 겁니다. 한 번만. 알았죠? 자딱한 번만 도전하고 안 되면 접을 거예요. 아, 근데 탑이 이렇게 숭한 거다. 처음 봤어. 아니, 잠깐만. 저거 저... <웃음> 저 다리가 아니 저 다리 사이에 저 다리 기운이 없으시네.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고 안착을 하는 거예요 저 다리에 할수 있어요 아니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마음 마음 비우세요 안할 겁니다 아안할 거는 아니고 해보기는 할 건데 무조건 실패하고 아 이러고 물 빠지면 바로 종료 오케이 바로 아웃트로 나오는 거예요 편집자님 뚜루 뚜루 이 소리 들을 준비하세요 지금 아 이게 왜들어가죠아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근데 야